네, 권어방TV 권수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몇명안 되는 구독자와 탑골이니까요 시청자 분들 쪽에서 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게시물 업로드 후자작권 관련 사항을 보니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보면 신고가 올라오나 하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고의적이고 위도적인 치매는 생각 치매는 위도를 하지 않으면 위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시고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 게시물에다가 신고를 체크해 주시면 그냥 제가 업로드하기에 촬영시간 투자한건 아깝지만 그래도 그불편함을일순위라 생각하는게 우선이니까 아깝지만 감사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배알 걸리거나 딴지 걸려고 신고등록 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시청 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저는 절대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 스트리머 스트리 분들이나 유튜버 bj분들은 저작권 침해 고의적이나 위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단한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